나주곰탕찜 옆에 가게를 어떤 걸 오픈하면 잘 될까요?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팁을 드리자면 아 카톡 누구야 자꾸 아, 아파 아 진짜 안녕하세요 논현동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권과 상권 안에 있는 입지입니다 이것 또한 장사 노하우 중에 하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장사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수백 가지 하나하나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장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들 방송 보면은 이제 상권을 말하고 상권 안에 있는 입지를 또 따집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가게 운영하는데 옆집에 장사가 너무 잘돼 그러면 배가 아프죠 야씨 왜 나는 장사 안 되는데 저 집은 장사가 잘돼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듯이 배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 다른 생각은 또안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옆에 장사가 잘 되면 나한테도 이득입니다 왜냐 장사 잘 되는 집 옆에 있으면 그 장사 잘 되는 집에 사람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가게도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집 옆에 차려야지 그만큼 옆 가게도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잘되는 집 옆에서 1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또 2차 먹을거리를 찾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잘되는 집이 고깃집이었어요 그럼 고깃집에서 나와서 뭘 먹을까요? 맥주집 찾잖아요 바로 옆에 맥주집 있으면 그 집으로 가죠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술 거하게 됐으면 맥주 도한잔 먹어야지 한국 사람들은 바로 맥주집 옆에 있으면 바로 가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제가 주말에 나주에 내려가서 나주곰탕을 한 그릇 먹고 왔어요 근데 나주곰탕만 이렇게 줄이, 줄이 쫙서 있어요 근데 옆 가게를 딱 보니 신발 가게, 옷 가게, 철물점 아 곰탕집은 쫙 줄이 서 있는데 나머지는 다 닫았어요 나주곰탕집 옆에 가게를 어떤 걸 오픈하면 잘 될까요?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팁을 드리자면 아, 카톡 누구야 자꾸 아, 아 진짜 거 빨리 어, 개인적으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음...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 나주곰탕 한 그릇 먹고 주말에 나들이 왔으니 또 나주곰탕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나주곰탕 한 그릇 먹고 이까심은 해야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옆에 차려놓으면 은돈 달아 잘 됩니다 한껏 차입니다 이 한껏 차이 또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노년동 먹자골목에 혜랑이라는 맛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치킨집이 들어왔어요 근데 장사가 잘 돼요 노년동 먹자골목에서 치킨으로 성공한 집이 거의 없습니다 치킨집이 먹자골목이 쫙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뭐 상권 입치 뭐 이런 부분에 포함해 되 있는 하나의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린 건데 제가 운영하는 가게 쪽에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해랑이라는 해물탕집입니다 네, 여기 제가 운영한 지가 한 4년째 돼 가고 있고요 4년째 됐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해랑은 지하에 있습니다 4년째 하면서 지금 현재는 뭐한 달에 3억 뭐막 찍을 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에서 그리고 워낙 또 많이 유명해져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집에서 먹고 바로 나와서 치킨집 옆에 한번 봐, 보여주시겠어요? 이 치킨집으로 거의 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치킨집 들어오기 전에 한신포차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포차가 있었어요 같은 포차를 해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유명한 포차가 있는데 치킨을 또 어느 순간 한심포차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주춤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맛집으로 맛집으로 해랑이 유명해지면서 손님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입질, 상권 다 중요하지만 모여졌을 때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셨죠? 나주곰탕, 해랑 그리고 잘되는 집들이 수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시는 것도 한껏 차인데요 한껏 차이만 잘 생각하시면 충분히 장사하기 더 쉽습니다. 유명한 집 하나가 그 지역 사회를 살립니다. 그러면 어디가 좋은 입지일까요?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맛집 옆에 좋은 입지입니다. 유명한 집옆 입지 선정할 때 참고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. 장사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십시오. 오늘도 방송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